Love love 아 o 아 에이. Love l o l 어저올라줘 아. 저쪽에 신한은행이 보이시죠 여행객이긴 하지만 베트남 통장을 만들었어요 베트남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자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뽑을 일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여권을 지참하셔야 되고요 계좌 개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편하게 ATM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ATM에 사람이 많네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와 진짜 덥네요 어, 얼굴이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, 도시가 널찍 널찍 하네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어. <놀람> 어, 베트남으로 못해가지고 이거 코믹도 않고 내디해 못해 못해 이야리기온 김에 삼성 제품들도 조금 보고 어어 다양한 제품들이 좀 많이 파네요 都是 n g 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<목소리>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 어, 시원해. 아, 러브, 러브, 러브. 러브. 러브. 러브. 러브. 러브. 러브. 러브. 러브. 러브. 러 러브. 러브. 러아 러브. 러브.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tuổi.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o 아 아까 물어본 게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유튜브 한다 그러면은 막 물어봐요. 너 채널이 뭐냐? 어떤 영상을 올리냐? 어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봅니다. 어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물어본 것 같고요. 궁금하니까 자기 모습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궁금하니까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. 아까 그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 친구 결혼 안 했다고 3 0 살인데 예 그래서 만나보겠냐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. 네 재밌네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더워요 어,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어, 네, 하노이를 가려고 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위딩 212번 오케이 가만 i 버스고요. 생각보다 시설은 좋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해서 e able to get a car. I'm going to get a car. I'm 처음에 들어올 때돈 받는 시스템이 아닌 중간에 정류소에 멈춰서 티켓을발권 하고 금액은 45,000원입니다. 네 <드폰> <드폰> Các bạn. Quay nhiêu đi ăn? 10 50. t ă n g thì Đây Đây 30, mình thử luôn. Đây ạ, b ạ n thử. c u 30 20. Thấy c h a này các b n h á c ó một cái. 이때까지 제가 덥다는 말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번, 저번부터 너무 죄송스럽게 베트남이 더, 당연히 더운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쵸? 베트남 당연히 덥죠 베트남이 안 더우면 되겠습니까? 어, 응. 젠장숨손 아, 씻다가 또 단지도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찾지? 어, 이게 갑자기 멈출 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, 요 며칠 계속 습하고 더웠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바탕 내리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, 지금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대피하고 난리가 났고요 아, 어디를 딱 잡아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잘못, 잘못 잡혔습니다